맛있는 소꼬리찜 만들어 볼 건데요. 소꼬리 요거는 아, 되도록이면 그 엉덩이뼈를 제외한 꼬리 부분을 사야 되는데 이거 사기가 좀 어렵거든요. 소꼬리 사실 때잘 보고 사셔야 돼요. 엉덩이뼈 너무 많이 들은 부분을 산다 그러면 나중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고 꼬리 부분이 있는 부분을 사셔야 돼요. 소꼬리는, 어, 제가 이거 핏물을 한 12시간 정도 뺐어요. 어, 12시간 정도 안 빼도 돼요,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 12시간 정도를 빼면, 어, 더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나죠. 핏물을 뺀 소꼬리는 끓는 물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 초벌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이 펄펄펄 끓잖아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끓이면서 내 코, 내 겉에 코팅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물 코팅을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흐르는 물에 깔끔하게 씻어 주셔야 돼요 12시간 정도 핏물을 빼도 이렇게 끓이면 불순물이 빠집니다 핏물하고 요거를 한 10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분 정도 팔팔팔 끓여서 깨끗한 물에 씻어 주세요 자,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삶아졌죠? 근데 이 상태는 엄청 딱딱해요. 이 상태로 드시는 게 아니에요. <웃음> 이거를 한번더그 흐르는 물에 깔끔하게 손으로 비벼가면서 핏물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요런데 살코기요 사이사이 보면 핏물이 아직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요거를 제거를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도록이 기름기는 약간 이렇게 하시면서 제거를 좀 해주세요. 기름기가 조금 많네요, 요거는. 그죠? 그리고 꼬리, 완전 꼬리 부분. 이 부분이 만들어 놓으면 맛있어요. 자, 양념할 거를 이제 갈아서 면보자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는 깔끔하게 물만 쓸 거예요. 이게 그냥 하셔도 돼요. 어제, 엊그저께가 제가 이제 갈비찜 올릴 때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냥 했었거든요. 근데 소꼬리 찜은 좀 이렇게 깔끔한 게 좋아가지고 저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만 쫙 짜내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한답니다. 자, 이렇게 맑은 물이 나왔어요.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해주시는 거예요. 간장 여기에 지금 물엿하고 같이 간장을 내가 섞어놨어요. 요거 넣으시고. 그리고 후추 좀 뿌려 주시고 고기를 젤 때나 이렇게 고기 요리 할 때는 후추가 좀 들어가야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 주세요 여기에 마늘도 요정도 넣어주세요 넣으셔서 잘 풀어주세요 이따가 통마늘을 넣기는 하는데 가루 마늘도 한 큰술 정도만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준비하신 다음에 자이 육수를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정도딱 되면 자작자작 할 정도죠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처음엔 좀 바글바글 끓여 주신 다음에 불을 좀 낮추셔가지고 나중에는 중불이나 약불로 은근하게 졸이듯이 그렇게 해서 졸이시면 됩니다 소꼬리를 팔팔팔 끓은 다음에 끓인 다음에 불을 중불이나 약불로 해가지고 은근히 이렇게 졸여주세요 계속 중간쯤에 한번 열어봤는데 국물이 아직 많아요 이 국물이 어느정도 자삭할 때까지 끓여주시는 거예요 식찜이 한 30분 정도 이상 끓이면 이렇게 야들야들하니 보이시나요? 이렇게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준비해 놨던 부재료들 그 재료들을 넣어서 같이 졸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재료 넣겠습니다 마늘, 그리고 당근, 무 그리고 표고버섯 이렇게 넣어 주시고 보글보글 더 끓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파 썰어 넣으신 거 넣으시고요 이렇게 가지고 뚜껑을 덮고 다시 보글보글 끓입니다 자 그런데 중간중간에 끓이시면서 국물이 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뒤적 뒤적 해주시면서 졸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만 놔두면 맛이 안 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뒤적 뒤적 살살 해가면서 졸이고 또 졸이고 졸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글 보글 잘 끓고 있어요. 이 꼬리찜은. 되도록이면 뭉근할 정도로 졸여주셔야 맛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색깔을 내려고 캐러멜 소스 그런 걸 넣거든요. 네, 되도록이면 그거 드시지 마세요. 몸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넣지 마시고 약간 삼삼하게 그냥 은은한 빛으로 색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시는 게 몸에는 더 좋아요. 야들야들하니, 조금만 더 졸이면 맛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쯤 국물 떠먹어봤거든요. 근데 아주 삼삼하니, 달근하면서 강하지 않은 단맛. 너무 맛있어요. 제가 만들줄 진짜 멋있네요. 여게 <웃음> 조금 비싸서 그렇지, 뭐,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밥도둑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더 졸일까요? 시간적으로 한, 음, 지금 한 시간 정도는 계속 졸이는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졸입시다. 맛있는 소꼬리찜이 완성이 됐어요. 자, 드시기 전에 식탁으로 갖고 가셔서 한번 이렇게 보글보글 하신 다음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맛있어 보이나요? <웃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봤는데. 맛있어야 되는데, 그죠? 약간 저는 그 옛날 방식으로 그 실고추도 좀 올려보고, 잣도 좀 넣어보고, 여기다 대추를 넣어야 되는데, 아, 대추가 솔직히 마땅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음. 그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대추 안넣고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대추도 넣고 하시는데 굳이 대추 안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감사합니다.